어느 정도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결국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인데요. 제가 1년 만에 부수익으로 거의 9천만 원 넘게 수익화를 했죠. 한 번도 유튜브 영상에서 이것을 자랑해 본 적은 없습니다. 저에게 맞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들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전하기 전까지는 100%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자제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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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나누어 본 제가 그래도 검증한 절약왕, 정약용 같은 유튜버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들은 때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서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러잖아요 사실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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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여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짐볼을 구매했는데요 이 짐볼은 구입 당시 당장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유튜브 채널 중에서 브이로그 채널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구매한 건데 1년 정도 만에 한 5번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만원이 훌쩍 넘었거든요. 이것이 왜 실수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만약 그 당시에 해외 주식을 천원 단위로 사는 거 또는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주식을 구매했다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한 주를 매수했다고 한다면 당시 15만원 정도였는데요. 지금은 30만원이 넘습니다. 우상향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한 주식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우상향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는 더욱 늘어나는 거죠. 그렇지만 지금 이 진보를 중고로 팔아도 10만원 내외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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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쳐버리는 앱테크를 통한 수익이라든지 다양한 검증된 무료코인 채굴도 포함되고요.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한 에디센스 수익도 해당됩니다. 저의 경우 사업 수익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. 왜냐하면 같은 상황과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 개인 브랜딩을 통한 수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유튜브 채널 운영과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판매 또 다양한 앱테크 수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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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맞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들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전하기 전까지는 100%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자제했습니다. 저라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? 수익화에 대한 자랑을 펼쳐놓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. 저하고 1대1 코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때로는 코칭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 수익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도 했으니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